내 친히 발걸음했으니 경배해라. 그리고 고개 들어 내 눈을 맞춰라. 어린 것들이 귀엽게 구는군. 굴복하지 말고 발버둥 쳐봐라 도망치지 않았으니 상을 주지. 이렇게 됐으니 실망시키지않 마라. 자. 지쳤어? <웃음> 거슬려! 살짝 시험해보니까? 귀찮구나! 비켜! 내놈의 <웃음> 신념과 함께 제가 되거라! 쉐라도 남길을 빌어라 내놈이 도망칠 곳은 없다 어린 것들 처로은볼 만큼 봤다 쉐라도 남길을 빌어라 구경 잘했다 앞으로 나와라. 구경 잘했다. 가만히 건방지게. 그래서 어떠냐? 이몸의 본래 힘을 목표한 소강이 응? 일어서도 키가 그대로인 것 같다고? 이씨! 이게 오냐오냐!